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갤럭시 탭 A 8 0이고요 모델명은 SM-T380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색상은 블랙 색상이고 용량은 32GB입니다 제가 구매한 건 와이파이 버전이어서 따로 셀룰러 모드는 없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것같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구매하시면은 흰색 박스에 제품이 담겨 오는데요. 한번 제품을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박스 열게 되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비닐에 덮여 있는 갤럭시탭 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거는 잠깐 내려놓고 안에 내용을 보시면 간단 사용 설명서 들어 있고요. 충전하실 수 있는 어댑터랑 USB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케이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은 5핀이 아니라 C타입 케이블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충전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품 이렇게 뒷면에 스티커 하나 붙어있고요. 측면 보면 은 생각보다 굉장히 슬림하게 나온 것 같고요. 밑에는 충전 케이블 있고 이게도 생각보다 가벼운 것 같아요. 전원 켜질때까지 사은품으로 받은 터치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색상이 랜덤으로 온다고 했었는데 다행히 제가 좋아하는 블랙 색상으로 왔네요 이 박스는 제가 별도로 구매한 강화유리랑 제품 담을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검정색으로 구매를 했고요 색깔 맞추기 위해서 이거는 제품이랑 같이 구매하는 것보다 따로 구매하는게 조금 더 저렴해서 따로 구매를 했습니다 초기화면에서 제일 처음에 갤럭시 탭 사용하기 전까지 들어가는 과정 대략적으로 보여드리면 은 이렇게 와이파이 인터넷 연결하시고 나온 다음에 이용약관 동의하시면 되시고요. 저는 선택적인 마케팅 정보는 동의하지 않았고요. 업데이트 후에는 정보 확인하고 나서 구글 계정 로그인하시면 되시는데요. 저는 기존에 있는 지메일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나서는 계정정보 받아오고나서 어떤 기기인지, 잠근방식 그리고 구글서비스 같은거 다음 다음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저는 터치펜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 넘기다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제품 배경화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사용해본 후기로는 뭐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무겁게 돌아가는 게임 같은 거만 돌리시지 않다면 서류 작업하시기는 굉장히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부터는 제가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가서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품을 사용하시다 보시면 기기가 조금 느려지거나 버벅일 수가 있어요 그럴때는 설정에 들어가셔서 디바이스 관리라는 탭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런 창이 하나 뜨시게 되시고 현재 기기의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뜰겁니다 지금 최적화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그동안 기기가 문제가 있었던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여서 저장 공간을 확보해 주거나 배터리 수명을 늘려주기도 한다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